안녕하십니까 시크로보관지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와 놀라운 내용이 먼저 베드로 전사 1부터1시다고터부터1 2월부도1 3월부4장부터 15월부터 도6월부터1도월부터 18월부터 1 9하부터각8월부터 19월부터 18월부터 19월부터 19월부터 19월부터 19월부터 1 9월부하 19월부터 말9월부하 19월부터 19월부터 1 9 하나님이 공급하신 기도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는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불시험. 이상하게,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것 같이 이상이 없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한니다 불시험을 아...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라시험에이하게뭐라고뭐라고안 뜰다. 이상는 이사는 이상는 이사는 이 이사는 이 이사는 이이이 전세 미크로코스모스 마크로코스모스 사람들이 몰라요 몰라 미, 미크로와 마크로 미크로코스모스는 사람이 선택할 수 없어 어? 사람이 선택할 수 없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무슨 여성 포르노, 한국 드라마처럼, 네?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섭리역사에서 사람은 자기가 자기가 자기 주인공을 만들어 하나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 따라서 모세는, 난 중심이 모였대요. 아버하고 야고 누구 누구 예수님 믿은 하나님께서 중심 사람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의 후계자 상속자 대신자 이 대왕도 나는 내자. 아버님께서 선택하시고 원고한 시 주시고 원고한 주시고 세번세계 업을 하신 <웃음> <웃음> 아버님께서 선택하셨 <웃음> 제가 선택하고 싶다 이런 일안 하고 싶었는데 아버님께서 이에 대해서 여러 선택 주인섭리의 주인공은 사람이 되셨고 그리스도만이 주뜻 자기가 좋든싫든 선택과 부르하 거기에 믿고 심다 중심 세계의 중심, 중심, 중심, 중심, 중심, 중심, 중심, 중심 예수님께서 오셔고 초라한 사막 중동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부분에 깡촌 시골 나사렛 가난한 노동자들이 사는 나사렛 동사네 베틀라헴의 주인이 나사렛 고향 그 사막, 가난한, 나사렛, 어, 지, 동산, 세계의 중심. 그러면서 그 사막에 있는 중동 2000년 전 로마 제국 아래 사막. 주님을 모시는 12명 제자. 그 미크로 코스모스는 전 세계의 역사를. 그 당시에 몰랐지. 그 당시에 나냥 12명은, 이 방문은, 이 방문은 몇 명이었네. 12명 훨씬 넘네. <웃음> 그죠? 그니까 러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숫자로 <웃음> 생각해 봐요. 예수께서 지금은 이 13명이 세계 중심이다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얼마나 에? 못 믿겠어 그 사람 우리 참 어머니, 강참 어머니께서 아버님께서 그아 뭐야 헛간, 헛간이고 동네골 반자집에 에서 설명하실 때 아니 한국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못 사는데 어떻게 무슨 세계 이런 거에서 하십니까? 아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렇게 그 이슬 선배님 이렇게 생각다그 미크로 코스모스에 뭘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지 나는 모르는데 근데 미크로는 마크로를 항상 앞서요. 그러는 마크가 그기서 정성 모이고 기도를 심한 기도와 훈련을 하고 있으니 어? 매주 전에 그 악한 세력들 어? 심판하면서 심한 어? 기도를 올렸을 때그 다음주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음주에 시연는 프로듀서 두명 아동성 폭행자들 폭로에서폭로 할렐루야 e l 시연 프로듀서 책임자들이 책임자들이 책임자들이 그 책임자들이 책임자들까지들이제그자들이책임자들 근데, 여기에서, 미크로 코스모스에서, 트럼프 대통령대에서, 우리 많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빨리빨리 정신 차려. 이 사기, 어, 뭐야, 독주사, 사람 죽이는 주사. 대학살의 주사. 계속 밀지 마. 이런 기도를, 심한 기도의 기도들이 다 중소 모이고, 세계 식구들과 한 마음을 1치 21년, 응? 어? 청평 아벨 유엔 중심 삼고, 이 진동을 빡 내보내고 있잖아, 요 세상에 월요일 날에, 월요일 날내가 월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아리조나에서, 어, 어, 자기 선거 위에서 아니라, 이제 보수, 뭐, 어, 여성분이 아리조나, 아, 아, 뭐, 국회, 국회의원인가, 그걸, 아니면, 더 번하지, 주지사. 주지사로 나가는 후보, 지지하기 위해서 아래조아는 갔어. 그러면서 두 시간 예배와 같은 마가랄리, 랠리, 네? 했어요. 7만 명 이상 사람이 바다처럼 왔을거야거 네? 바다처럼.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 두 시간 정도 말씀을 했는데, 그두 시간 안에 자기가 한 번도 톡 주사 맞으라고 한 번도 안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잠깐만, 두 번째는 뭐냐? 강제로 시민들을 주사 명령하는 것이 100% 불법이다. 하고 처음부터 반대하고 나 끝까지 그것을 반대하겠다라고 했어. 그러면 서 독주사만 독주사 내에서 응답 받아야 이다. 대표현말 자연적으로 자연의 약, 자연의 좋은 약들을 통하면서 면역력 시스템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로 하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완전히,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응답하는 거죠. 아, 아, 아, 아, 저번에 빌 오랄리와 보스라 모이는 곳에 그놈, 트럼프 계속 막싱 막싱 이러면 무슨 자기가제악 회사 무슨 판매, 판매장 판매 것처럼 <웃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경고를 했죠. 경고. 경고 주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그렇게 하면 하늘의 복이 딴 사람으로 간다. 그러겠잖아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 많은 사람들이 전화도 하고 편지도 수도 우리 커뮤니티에 계속 정성들이고 어, 계속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연락하고 그런 정성들은 늘 2주 후에 아리조나에서 처음으로 다시 나왔는데 거기야 한 번도 독주사 긍정적으로 응답하지 않았 오히려 독주사도 있고. 근데 테라퓨드 자연적인 약도 우리는 시민들한테 공급와어 뭐야 홍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야 면역력 높아야 된다. 하고 아이들 마스크 100% 반대 독주사 강제 명령 100% 반대 전부터 한다 지금까지 한다 끝까지 반대 한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안됩니다. <목소리> <목소리> 빨리. 네 <해봅니다>. 강사님 <빨리. 목소리> 자기, 자기, 자기, 자기 혼자 가 자기 혼자 보이게 이렇게 박사님. 계속 그렇게, 예, 야 그렇게, 하늘의 복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예, 기회가 생긴 많은 사람, 수천만 명 사람, 썸 대통령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 예, 썸 대통령이 정신 차리고, 이 독주사에 과학, 사실은 과학이 지금 팡팡팡팡 나오고 있는데 또 똑같은 소문은 프로젝트 베리타스 걔네들 뭐냐면 지금 어, 로드와이 미니스트리 어, 인스턴그램에 올렸지 그거 한번 올려봐. 프로젝트 베리타스 올렸던 거 그, 어, 택팀한테 말해봐. 택팀 말해봐. 제말 있어? 프로젝트 베리타스는 뭘또 어제 폭로해, 폭로했냐면 FBI가, FBI는 경찰지라, 경찰. 시민들 지금 어, 어, 어, 어, 핍박하는 악한 경찰이잖아, 지금. FBI는 파이사 회사, 파이사는 계약 회사잖아요, 이게. 걔네들하고 무슨 FBI하고 커뮤니케이션 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사실. 근데 뭐가 폭로 됐냐면 은 파이자가 회사가 여기한테 부탁했어. 프로젝트 베리타스 언론, 자기 계속 자기 내용을 폭로하는 언론, 그래서 우리한테 모든 정보 보내라. 파이자가 회사 회사가 아니, 어떻게, FBI 경찰을 막 명령하고 우리 이런저런 정보 받아라. 어, 보내라.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는 거야? 이 제약 재벌들이 완전히 미국 경찰, OEI 놈들은 엄청난 돈으로 사고 있단 사실이죠. 그 내용이 그 편지, 그 커뮤니티 이메일들과 편지들, 그 편지들이 어제 폭로됐습니다. 아, 듀 와우. 세상. 그간, 이런 차. 이렇게, 이렇게 어두워지고 있지만, 어? 기도와 정성과 훈련이 가장 장 중요한 게아니 미크로 코스모스에서 퍼뜨리고, 마크로 코스모스가 따라가야 돼. 마크로 코스모스가 따라가게 됐을 때, 세계가 달라져. 그니까, 러 이놈들이, 어, 어, 어, 뭐야? 11월 4일에, 미국 중간 선거, 이거는, 미국은, 세계 슈퍼 파워가 세계 중간 선거 같은 거예요. 근데 미국 시민들만 투표할 수 있는 세계 선거. 그 1월 아 11월 4일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시작 다시 크게 활동 시작합니다. 아니두원에서 크게 이제 시작하고 아마 베체베냐 아마 아, 아, 아, 뭐야, 아메리코퍼 카운티, 아르조나 몇 번, 아마, 여기 위스콘센, 뭐, 이는 이런, 이런 식으로, 특별히, 좌파놈들이 흡수갔던 주들잖아요. 펜실베니아, 위스콘센, 뭐, 뭐, 뭐, 뭐, 아이더, 뭐, 무슨, 뭐, 뭐, 뭐, 뭐, 아리조나, 뭐, 조리자주, 아마 그것을 세게 칠 거예요. 하고, 두시간 동안 말씀했는데, 계속 변태뜬 말하거든요. 이놈들이 1년 전에 내가 이견 당선됐는데 <웃음> 이놈들이 훔쳐갔다. 부정선거였다. 계속 그것을 치는 거야또그러니 언론이 계속 그냥 하이, 언론이 얼마나 입이 입이 입이 대발로 그냥 나고 그냥 정 대통령이 세게 치는 모습을 보면서 와. 그러면서 똑같은 순간에 제약회사들 제약회사들이 이 코로나 사기 때문에 수천조를 벌고 있다 이렇게 제약회사들을 치고 이거 아주 좋은 형상이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정성들이고 계속 훈련해야 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쪽으로 갈수 있게 하늘에 은총과 복을 계속 어, 받을 수있도 <웃음> 그런 놀라운 어, 소식의 내용이 이거는 싸움이죠. 싸움. 이 좌파놈들이 정치사탄주인 놈들이 세게 잘하고 하면서 이제 <웃음> 선한 쪽이 이제 약화되고 또 그런 순간에 선한 쪽이 다시 싸우려고 하고 어, <웃음> 그런 싸움 안에 실수를 많이 만들 수없어이 응? 이, 이 젊은 놈들도 아, 어? 뭐야 이당님 아, 어? 뭐야 브라질 유스와 스머니 훈련도 받았지. 네, 너희들도 조금만 실수면 하 어떻게 당해? <웃음> 목졸음을 당하지, 발꺾기를 당하지, 이렇게 하기를. 그런 것처럼 이런 싸움에서. 조금만 실수해도 어? 싸움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계속 바보처럼 어, 독주사 맞아야 독주사 맞아야 된다. 독주자독주자독주자독주 이런 식으로 계속했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멸망이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기도드리고, 미크로와 마크로와 기록도인들과 모든 애국자들이 다한 마음으로 미크로 코스모스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 편지, 전화, 어, 어, 어 프로리다 아는 사람들 연락 등등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상에 1주 만에 완전히 그 말씀하는 내용 180도 돌리면서 이번에 아리조나주에서 제약회사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독주사 명령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반대한다고 말하고 또 자연약도 지시하고 자연약도 지시하면서 저희가 강제명령 100% 영원히 반대하겠다고 그렇게 발표하면서 완전히 뒤집었어요. 그러면서 그 실수를 고치지 않았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 파우치와 빌게이트와 힐러리 마냐의 사기놈들과 바이든 강탈자, 강탈자, 사기놈하고 똑같을 뿐때문그 실수 안고치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것이 고쳐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나와서 걔네들하고 같은 팀안 하겠다 하는 시민들과 세계팀 하겠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다시 대통령이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웃음> 아, <웃음> 이제는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더 세게 나가요더 세게, 제약회사를 더 세게 출, 파우치 아, 파우치에 대해서도 파우치는 파우치 파우치 그 사기놈이 감옥 가야 된다. 파우치 사기놈이 수 백만 명 죽였으니까, 세계로 하고, 파우치 사기놈이 중국 우한, 어, 어, 뭐야, 시, 뭐야, 어, 코로나 바이러스 실험 센터, 연구 센터에서 지원도 했기 때문에, 이 양반이 국제적인 대학 살,에 참여한, 참여한 사람으로서, 뭐야, 갑야 사형까지 미어야지 트럼프 대통령. 나치, 어, 뭐야. 독일 히텔라의 장군들처럼 사형을 미어야 국제적인 대약사를 이놈들이 실현했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더 강하게 나와야 돼. 바보처럼 10, 2010, 2020년에서 자기가 이겼는데로외 배가 끝나서 바보, 겁쟁이왜 불법 내용 농도를엠 어? 말을 완벽으로 따라서. 그때에서 나오면 안 되지. 바보 같은 겁쟁이처럼 나와가지고 이런 세계적인 위기가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시민들의 마음이 있고 아직도 어디 나타날 때실만명시민들로 나타나고 보수 중에 제일 로센 인기 있는 보수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플랫폼 사용하고 계속 이자판놈들이 밀고 나가는 전체주의와 파우치, 사탄, 사탄주의 노브 바이든스, 카파이점 이런 놈들과 같은 팀 으로 나가면 안되고 이놈들 다 잡아가야 된다 감옥 가야 된다 또 파우치 놈이 우한 연구소에서 지원까지 불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국제적인 법을 얻었고 국제 어, 뭐야 사형까지 밀어야 돼 이제는 에, 뭐야 이제는 유치원 학생처럼 트럼프 대통령 바보처럼 약하게 나가면 안 돼. 이제는 장군처럼 나가서 이거는 100% 세계 전쟁이라는 것을 알면서 세계 나가야 돼. 세계 나가야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미크로와 마크로 살리고 그 후에 미국의 친구들 친미한 나라들 나라들 빨리. 살리고 풀어주고 이 사기 어? 노웰 마스크의 명령한 독주사 내용들 명령들 죽이고 시민들이 빨리 어? 누구 어, 뭐라 그래 신미한 나라들이 미국 주대야주 미국 한주 되면 얘는 남았는 미국 한주 되면 미국 헌법이 남한이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웃음> 아, 일본도, 일본도, 자, 일본 헌법 아니고 미국 헌법. 받르면은 미국 주 되면 일본도 총기 소율도 받으십니다. 네? 남한도 총기 소율입니다. 패트고 그렇지 텍사스도 저... 저 어, 어, 뭐, 1 0 0년 전에 그렇게했지곰로 그러겠죠. 남아있는 어? 중기술 없으면은, 정 중, 뭐, 완전히, 빨갱이, 누구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재, 이재명. 이재명. 이놈이, 문재인보다, 백배더 심한 공산주의, 빨갱이잖아. 그러면서, <웃음> 자기를 폭로하는, 어? 많은 사람들이 점점 폭로하고, 어, 이, 이, 이놈이, 이런저런 범죄죄자였다 것을 폭로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놈, 이 사람들 다 죽고 있잖아. 죽어, 죽어, 죽어, 죽잖아. 암살당라는 거지. 총참사. 그런데 오늘 우리, 어, 현호씨, 어, 누야 어, 지봉, 박지봉, 어, 왕비가. 어, 이, 공산주의 빨갱이 경찰 쳐들어오고 학대해가지고 어? 트라우마 당해가지고 용기 가추 응? 우리 군도가 현호 씨는 속는 뭐예요? 조현호, 조현호 종종관, 자기 부인 박지봉 왕비가 뭐예요? 에? 숭교자숭교자 명을 받았습니다. 전반 저 현어 종족방 젊은 놈이 에? 그 내용이 그 어, 뭐야 부정선거와 그 내용을 대놓고 폭로해가지고 정치 학계 파격당해가지고. 자기 아이들까지 트라우마도 당하고, 자기 부위까지 강제적으로 이놈들이 쳐들어오고 했잖아. 그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어? 박주봉 우리, 어? 종족 왕비가 트라우마가 대강을 당하고, 밥도 못 먹고, 물러봐봐못 마시고, 아이들 다섯 명과 아이들 네명 있는데도 죽었잖아. 그런데중앙경찰은이 사람은 이사는이사람장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싸움이 사람은 사람은 이사이사탄주의사람을이사고싸이는그놈들이 모든 이 사람은 이 통하는 것은 음. 그 시도 수리다그러그 짐승이 사탄주의 짐승이 얼마나 어? 그 무슨 고질라처럼 나오는 그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몸수 아니지만 그거는 짐승상자. 머리도 많고 불이도 많, 뿌리도. 많고. <웃음> 파워도 많고 이거는 중앙 중부천사정루시엘 정치 사탄주의의 짐승 몬스터. 이 몬스터들 때문에 지금 호주 같은 나라도 완전히 중국 공산주의처럼 되고 있죠. 지금 택팀도 우리 그 택팀도 한번 그 뉴욕에 나오는세상은 여기 인스타그램에서 올렸죠. 뉴욕 보시는 완전히 빨갱이 공산주의 중국 개발이니까 뉴욕, 뉴욕 도시. 자파농들의 파워센터, LA, 뉴욕, 식카고이놈 자파농들이 의명한 모든 도시들 완전히 빨갱이 공산주의 이름. 팩티브 올려볼 우리 아마 TV로 보시는 식구님도 어 볼보볼수 볼, 볼 있을 것 같아요. 뉴욕 식당들의 경찰들이 나치들처럼 들어오고 뉴욕에 뉴욕 미국 뉴욕 식당들이 들어오고 백신 아이디 보여줘 독주사 아이디 보여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경찰들이 시민들을 체포하는 그 식당 안에 독주사 없다고 우리 인생에서 올려는데 뭐야 어, 장애자 cerebral palsy 뭐야 cerebral cerebral. 부상이 있는 분 장애자 여성분 할머니 그분이 지금 뭐야 어그 어, 바퀴 달린 그 작은 차 있잖아요 휠체어 휠체어 휠체어 타시고 올림가는 식당에서 식사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장애자도 체포하는 거예요. 박신 아이디 없다고. 택팀 아마 지금, 지금 여러분도 로라맨 미니스리 인스그램 타한번 봐봐, 보고 봐봐라. 봐봐라. 여러분 보실 거야. 할머니 장애자, 뇌 장애자, 그런 분들도 체포하는 거예요. 납치들처럼. 어디 이거는 중국도 아니고 호주도 아니고 미국. 뉴욕, 딴 나라야, 딴 나라야. 그거야, 그, 그거랑 테네시하고 펜실베이너, 펜치베뉴. 펜실베이너도 그거랑 비하면 완전히 딴 나라죠. <웃음> 어? 뭐라고내성마비 <웃음> 세상. 늘성, 뇌성, 내성마비 장애자를 식당에 체포하는 거야 미친 N.Y.P.D. 미친 중앙 경보 아 어? 경찰 뭐야 감찰자 배신자 어떻게 자기가 지키고 있는 시민들인데 그러게할수 있어. 장애자 이거는 경찰 아니야 이거는 청취 군대 정치 군대 들어 정치 정치군 엘리트 군대 들어 엘리트 깡패해버렸 그러니까, 천일국 헌법과 하나님 왕국의 중앙, 정부, 경찰은 뭐라고요? 불법! 왜 불법인지 이제 알겠지, 젊은 놈들로 에? 네. 너희들이 천일국 헌법을 같이 몰랐지? 응? 음. 이런 내용일어 나니까. 왜? 중앙 경찰이 이제 계단지. 그럼 그래. 중앙 군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모든 시민, 시민, 시민, 시민 뉴욕 도시랑 편실베니아만 봐도 편실베니아카파 주지사 있어도 보수가 뉴욕보다 훨씬 세니까. 편실베니아 그거 없죠, 아직도. 아마 도시 필라델피아 시작하려고 하지, 이놈들이. <웃음> 지금 빌레드에서 백신 아이디 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완전히 거기는 좌파니까완전 좌파. 뉴욕주로. <웃음> 생각 테넷시 테넷시하고 뉴욕주 비교하면 완전히 딴 나라야 딴 나라. 테넷시에 그거 전혀 없지. 테넷시 도시들도 보자. <웃음> 어, 좌파는 저, 어, 일반 지방에 있는 어, 뭐야 테네시보다 자판이 좀더 세지만 그 도시들 네시빌 뭐뭐 멤피스 뭐뭐 낙스빌. 그래도 아직도 그 도시들의 보수가 더, 더 세요. <웃음> 그러니까 이런 사기 내용들 하나도 없지. 시민들이 몰랐죠. 이런 내용들이 왜 정치 사탄주의가 그 나라에 그래서 불이 내리시면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지정. 매일 지정. 베네수엘라, 쿠버들, 북 매일매일 중앙정부의 사무실인 에어컨, 사무실 방에 있는 사기꾼, 토령놈들이 농령하는 내용들. 매일매일 전국한테 지정되잖아요. 매일 이상생활. 응. 야.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정치일사탄주의를 싸워지가려 수천억 수조를 사용하시고 세계 뭐야 어, 6 6륙 사탄주의 정치사탄주의 시스템을 싸워지가려. 오해 다행부터 체벌 때 문도 붙자. 어? 세계일보 등등 모든 정치군들 모아놓고 모든 군인들 등등 세상에 무지서 여기 계십시오. 얼마나 세계가 복을 받았어 하락자가 <웃음> 바벌론의 음료가 이 천주적인 타락할 하으로말며 세계가 멸망하죠 아버님 후계자 상속자 인에 이대왕과 가이아버리 말했던 그, 그, 그대로! 하나자 바보라 운전, 운는 세계가 자기한테 경배를 잘한다고 했잖아. 세계가 좋아진다. 산. 반대들, 자기가 예언했던 것이 100% 틀렸잖아. 이대왕과 아, 가인과 아벨과. 아버님의 가인과 아벨이 여연했될 것이. 그래요. 나오죠. 세계 심판이 나오죠. 실출력. 이 하나님도 안 믿는 놈들까지 볼수 있는 심판. 야. 근데 똑같은 순간에 그런 론영 안에서 아버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역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형성, 불연의 명을 다 들으신다고 성경을 받는 니다 우리 어뭐야어 어머야, 어, ask a n you receive 우리.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주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 위해서 구하는 거 아니죠. 그데 이런 내용을 통하면서 어떻게 되겠어환경도통면서이 사실이 세계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세계적인 심판이 세계적인 어, 어, 어,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이제 보는 거예요. 아, 야, 우리는 어떤 나라 있는 것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노어처럼 살게 되고 아니면은 자유롭게 살게 니다점점 세계 시민들이 깨닫게 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사람들이 참 부모님의 가치, 아버님께서 평생 공산주의 싸우셨던 그 수고하고 그 열매, 어? 3대원권과 간화합의와 종족 왕과 왕미들의 맞찬이고 문화문명권 전리국 헌법의 가치를 보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배든 배든 뉴스 배든 뉴스 아니에 굿 뉴스도 있어요. 굿 뉴스 <웃음> 좋은 소식도 있다. 어두움 속에도 빛이 더 빛나게. 어두움 속에 조그만 빛도 어두움은 줄이시단 말이야. 그 말은 이 전쟁이 끝났단 말이 아니죠. 근데 완전 어두움이 다이이고 있다. 그런 거 아니야. 선한, 선, 선한 쪽, 쪽이, 미크론 마크를 싸우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아버님의 성경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편다 그거는 기적이 그거는 제일 큰기적 사람 마음이 편한. 응? 물 위에 걸어가고, 뭐, 죽은 사람이 되나? 이런 것이 진짜 기적이야. 사람의 마음이 바꾸는 것이, 그거는 기적이죠 사람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귀가 먼 사람이 듣기는 이것이 진짜.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특별히 기록교 전주구에도 막기록교인데 네. 아버님 재림주님 되어서 귀가 멀고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이 사실들 세계정 사건 사건 통하서이 사람들이. 무늬들이 우리 생각처럼 이단 징창이 막한 놈들 마음은 아니다. 무늬보다 훨씬 더 나쁜 놈들이 있다. 오히려 무늬들이 애국자들이다. 이렇게 기준에서 <웃음> 신년 그 어? 뭐야 소생기 어, 노정 에서 지금은 우리 모든 거기 펜실별, 동북 펜실에 있는 치료자들이 섹슈얼이 보이고 있어요. 지난주에 프랭스카오라고 그분 그분이 스크렌턴어딕션시기에서 제일로 센어 유명한 정치인 그양반이 이번에 일육 사건 때문에 감옥 가야 에호비아이가 피파하이가2십일날2십일날 감옥 가요. 근데 우리 항상 활동했죠. 그 형벌들 철저 축제 MC도 하고 그 우리. <웃음> 완전 보수 가짜 보살이요 완전 트럼프수예요 보 트럼프수 <웃음> 이번이 지난주 예배 때 어, 생초일 올라오고 그랬어 근데 이거 뭐야 그 뭐야 걸스터머지 그 에? 탐석주 있어가지고 왔어서 지난주에 아마 이번 주에 올 거야 기도받아 감옥 들어가기 전에 에호야는 16 사건 때문에 프랑스 감보 우리 형제 대국자 형제를 체포했잖아요. 그러면서 60일 동안에 감옥 판결이 났어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부정 어, 어 뭐야 이거야 부정 품패죠. 양말이 아무한 범죄지을 안했는데 아무한 폭력자 안했는데 오히려 이놈들이 폭력했지. 오히려 애호야 이거그 대각, 어, 뭐야, 워싱턴 어, DC 경찰들이 아슐리베벳 여성분 죽였잖아요. 총속. 이 놈들이 사람 죽였지. 애국자들이 한 명도 안죽였잖아 폭력, 폭력 하나도 안죽 프랑스 가보는 그냥 빌딩 안에 들어갔다고 그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이제 60일 체포하는 거죠. 프랑스 카보 미래를 주기 위해서. 정치. 고그 뭐야 어, 국회의원 하원 못나고 근데 아마 이번 주 일요일 올 거예요. 어, 상추리, 펜실베니아 기도 받더라고. 우리 다 같이 그 모임에서 기도할 거예요. 펜실베니아에서 같이 다 같이 기도할 거예요. 근데 이 놈들이 이렇게 하니까 프랑스 가보 우리 애국자 형제는 더 작아지는 거 아니라 더 크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부정복회로 감옥 아무런 범죄 일 없지. 감옥에 핍박을 받으면서 탁 감옥을 들어난다. 오히려 그것이 복이요복 포기. 양반한테 복이 하나님께서 쓰시고 박스카버를큰 지도자로 당선시키시는 요소 되십니까? 바로 박스카버는 바로 우리 옆에 스크린트의 사제. 항상 킹스 a k 터오오킹스 e p o 터 w h y not? 테리 데니얼 Daniels. y o 특수부대 그 to cook it. We want to cook it. We w a n 이이 o cook it. We want to cook it. We want to cook it. We want to c o 미국은 종교 자유 있다고. 그 문의들이 애국자들이라고 이렇게 대놓고 말하잖아요. 좌파놈들. 항상 어, 그 양반들 욕하거든. 네가 너왜 그런 미친놈들하고 어? 지내고 있냐. 어? 총알머리 왕. <웃음> 그런 미친 사람들한테 데리자는, 데리자는 말하기로. 종교 자유 안믿느냐 종교 자유 있는 거야. 미국. <웃음> 이렇게 항상 우리 보호해. 그들이 그분들이 어? 문의들이 애국자이려고 그분들의 아버지가 공산주의 북한 어? 뭐야 흥남 어, 어, 어, 감옥에 나왔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선전하고 어? 인터뷰할 때 설명해 <웃음> 문의들이 어? 애국자이면서 공산주의 반대자서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당했습니다 공산주의 그렇게 설명해 일반 시민들은 일반 시민들은 엄청난 광고해주, 해주신 죠그러서 펜실벤연, 액, 터미건 웰하우스와, 여기, 어, 우리 생쇼의 교회, 펜실벤연, 완전히, 펜실벤니의 주의 모든 액에 모이는 교회. 되니까 그런 교회도 없으니까. 왜? 일반 신학, 성경, 교회는 너무 약해버 진짜 악을 안 싸워. 진짜 공산의놈도 안싸워. 짐승을 안싸워. 그냥 좋은 소리만 하는 거야. 그런 내용으로써 일반 성경래 베타 남자들과 여자들이 중심으로 알파 남자들다쫓겨는오야근런데철창왕국 철창목회 생초일 교회들 오게 되면 우리는 알파 아버지 계시니까. 예? 또 아버지 아담문화 묵명권이 거든 평옥은 예? 경찰, 총도 쏠수 있지. 오로백할일리도탈수 있지. <웃음> 총알머리 왕관들도 축복바르면 <추법> <웃음> 알파 남자처럼 악을 싸우고 가정을 잘 기르고 부인을 훈련하고 아이들 같이 훈련 같이 하고 여기 우리 그 웰컴 세터로어어어네 어, 어. 교회 웰컴어에그 식당도 있고 그 에어 에어 에어 에어 에어 에어 에어 에어 에 철창 사격어 에어 에어 에어 에어 에 에어 에 완전 달리. 그러면서 모든 시민들이 알파, 가인과 아벨 영소와양들다불리 여기에 다 불리는. 여기 마찬가영성양들 가인과 아벨 다불리그래서 모든 아벨권인 기독주 시민들 다 여기 모여다 훈련같이 다 형제자면 다 밤에 같이다일상잖아다재훈다 그 다 같이 모음, 모으면서 자유와 책임을 훈련하고 실현할 수 있는 중태네시 중심적 아벨리온 정착. 테니시만 아니라 세계의 중심적이야 이런 내용으로 가운데 세계적인 이런 심판이 있어요. 올려 복음의 말씀또 출고 헌법 복음의 헌법 야 같이 합니요 우리 전세계 식구들이 이곳에 한국예배 기다리면서 한국예배 어? 우리와 함께 참여하니까 여러분의 여러분들이여러분들 우리 미크로카포스와 함께, 하, 1편1 염으로, 기도, 정성과, 훈그으도더 어? 강한 평화군, 경찰 뿐만 아니라, 접대통령도, 온라인 길갈 수 있겠다. 아벨형 길갈 수 있겠다. 하고, 하나님의 모든 적들이, 서로서로 서로 반을 아, 밟고 서로 서등을 찔리는 것을 음, 알면서 그들이 멸망하라 하는 기도를 올리고 그런 사기꾼들과 아동성 폭행자 안내 토탈 엡스틴과 밀게이트와 히린턴들과 오바마레 있들다 아동성 폭행자 안내 토탈그 뭐야 영국 왕가도 가짜 왕가사 탕왕가그내용들 다 하나님의 왕국 천일국 아버님의 지림주님의3대왕권과 강인과 아벨과 종족 왕과 왕비들과 천일국 문화문명권과 헌법이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조건들 세울 수 있는 애국자 하늘 보호하는 자들 태기를 바랍니다. 아. 그. 내가 말씀은 마치 불불지아이라고불불시험불 시험에서 당할 때 뭐라고 놀라지 말라 놀래면 안돼요. 싸움이야 싸움에서 좋은 결정들 만들고 싸움에서 올바른 결정들 해야지. 싸움. 근데 이놈들이 1 1월 이놈 4일까지 중간 선거가 올라오죠. 지금 이 연애들이 안 뭐야. 10개월 있잖아그 그 10개월 안에 특별히 따뜻했을때 여름이 됐을 때 와. 또 테라 사건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트럼프 가 했다고 트럼프 했다고 마가랄리에서 트럼프가 모이는 마가랄리에서 폭탄 테라 이런 일들도 그러니까 점점 위험해진다. 다음 10개월이 엄청 세계의, 세계의 앞에 제일 로 중요한 10개월. 이 중간선거에서 보수로, 미국 보수가 다시 그 잔대 못, 다못 잡으면, 자파놈들이 이 테라 사거리는 내전, 어, 터트리게 하면서, 이렇게 승리하게 되면은, 세계는 파우치와 시진핑과 사탄주의, 중치 사태주로 가. 어두도시이 다음 10개월이, 제일로 무서운, 위험한 10개월. 물론 미크로코스포스 보호받지만 미국 특별히 잡아주는 뉴욕 LA 아, 아, 뭐야 시카고 이이뭐 예, 예, 싱글로스 이런 내용들은 터트릴 수 있죠. 있죠. 테라사관들이 크게 터트릴 수 있죠. 그러니까 특별히 봄과 여름이 왔을 때 우리는 더 심하게 애국자들이 같이 같이 기도해요데 랠리들도 조심해야 돼요. 랠리들도 이놈들이 타겟 탐사 랠리들의 폭동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아진 10개월 이거는 세계 역사 전환점이 되는 10개월 남아진 10개월 이 10개월 네. 전세계 미크로코스모스 10개월. 아버님 권업권이 있는 천일국 백성들과 함께, 정성, 기도, 훈련, 통하면서, 어? 그들이 다른 나라에서, 복군들 안에서 살아도, 우리 미국 일선에서 있는 애국자들과 미크로컨들에게 기도할 수 있죠. 그 기도의 파워로서, 이 무서운, 어? 앞에 있는 10개월을 맞서고, 나가야 돼. 바보처럼 나가면 안돼 지혜스럽게 많은 텃들 이 사탄놈들이 많은 텃을 내놓을 거또 트럼프 대통령이 독주사 계속 점점 욕하고 파우치 어? 국제대학사를 폭도하고 점점 트럼프 대통령이 어? 암살도 당할 수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싸우시도록 기도를 하시고 그 내용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계의 역사를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선택받으면서 이런 자리에 그크로커스포스 사람을 상대원으로가고 오시는 것 이거는 사람이 선택하신 겁니다. 사 이런 시대에서 심각한 시대에서 테네시도 정성기 기간 동안에 많은 보호 물론 폭 보호 받지만 보호권 안에 많은 성장과 많은 새 생명들이 주님 안에 구원의 역사를 바으면서 개인권, 가정권, 결혼구원 바람으로 말와 왕과 왕비의 임명식 아, 아 왕과 왕비 주관식아야 아, 아. 뭐야 시임식과치사장과 전도사 임명식 더 많은 전해국 백성들 동족 왕과 왕비들이 탄생되어 이 테네시주에서 더센 전해국 문화 문명권 밑에 또 우리 강사원장님이 준비하고 있는 큰 정성도 잘되기를 기도하시면서 그 가인과 아벨 아버지 중심한 가인과 아버의 파워로서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다 그러면서 주민들과 모든 정치, 어, 어, 어, 뭐야, 어, 어, 어, 어 뭐야, 중심 인물들이 전일국과 함께 나가서 펜실베이네보다 더부응되고 많은 덫, 사탄이, 사탄들이 많은 덫을 내놔. 그런 면들을 지혜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은총으로 대리시 중병 아벨유언 정착할 수 있는 우리 뒤에 되겠습니다. 오늘서 모든 전 세계 식구들도 다 같이 한 마음 한 어? 일심 일념 일체 되고 <웃음> 여기에 네, 정 여기에서. 미크로버스 테네시 펜실비냐 미국 일선의 종성 트레인 것처럼 정성을 모아서 실체적인 미크로 코스모스 일선 있는 사람들의 안전도 어, 어 지켜주십사 기도도 울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크로 마크로 코스모스가 앞으로 승리적인 모습으로 나가시는. 기도, 정성 올리면서 아버님께 큰 감사의 영광을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아. 네.